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집힌 우물들이 흑학물로 변한 꿈. 가정에 우환이 있고 사업체에서 부정한 일을 하게 된다. 갑자기 붉은 흑산이 생긴 걸본 꿈. 사회적으로나 국가방위상 불안한 일이 생기며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불길한 일을 보게 된 극락에서 흑한 주먹을 가져오는 꿈. 사찰이나 암자를 짓거나 심오한 불교의 교리를 포교한다. 희귀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 외지에서 신묘한 물건을 가져오거나 우주비행을 관찰하게 된다. 불심 자비, 자료, 원소, 핵 등이 있다. 나무가 자갈이 섞인 흙이나 모래 땅에서 양분을 빨아올리는 꿈. 목은 수목 등의 식물이나 모든 목제품, 나무에 관련된 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의미는 재생, 새로운 생활, 발전, 진전, 능력을 나타내며 꿈에 주된 주제가 나무인 경우 나무의 상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나무가 자갈이 섞여 있는 흙이나 모래 땅 등과 같이 양분이 부족한 땅에서 양분을 빨아 올리는 꿈은 노력해도 결과는 허사라는 암시가 된다. 문밭에 흙이 검게 보이는 꿈 사업상 유리한 조건이 생기고 붉은 흙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혼탁한 일과 관계한다. 누군가를 매장하려 흙구덩이를 파는 꿈 누군가를 매장하려 흙구덩이를 파는 꿈을 꾸게 되면 집을 장만하거나 취업을 하게 된다. 흙구덩이를 파 뭔가 묻으려 하면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비밀을 간지하게 되고 저축을 하거나 무언가 저장하게 된다. 누런 흙탕물이 흐르는 것을 본 꿈. 지위가 담긴 서적을 읽거나 특 수사업체와 관련을 맺는다. 다리가 진흙이나 수렁에 빠진 꿈. 진흙에 빠져서 꼼짝 못하는 것은 병에 시달리거나 성교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뒤집힌 우물물이 흙탕물로 반한 꿈. 집안에 우환이 있고 사업체에서 부정한 일을 하게 됨. 땅을 파서 일구거나 흙을 집안으로 운반해 오는 꿈. 부동산이나 목돈 및 재산권과 연관된 이권이 늘어나고 가업의 풍요와 안정을 얻게 된다. 땅의 흙색깔이 형형색색으로 보이는 꿈. 신기한 문늬의 작품을 창작 출판하여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을 통해 해성같이 나타나 영상에 꽃을 피운다. 멋있는 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마당의 흙 속에서 불길 한 가닥이 솟아오른 꿈. 남에게 자신을 과시할 일이 한 번쯤은 있게 된다. 말과 수레가 흙탕물에 빠지는 꿈. 하던 일에 장애가 생겨 어려움이 있음. 말라가는 저수지나 흙탕물 속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꿈 정당치 못한 행위로 재물을 모으게 됨 몸이 저절로 흙 속으로 들어가는 꿈 평상시에 모든 일이 잘 해결된다 몸이나 옷에 흙이 묻는 꿈 땅이나 들판, 흙은 삶의 기반, 직업 재정 상황,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상징한다 여기서 옷에 흙이 묻는 꿈은 흙의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옷이나 몸을 더럽히는 나쁜 요소로 해석한다 그래서 마음에 개운하지 않은 일과 관계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소문에 휩싸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이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엉뚱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흙을 털어내면 오해나 누명을 벗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또 병을 알게 될 수도 있다. 흙을 털어내면 병이 낫는다. 물길이 흙에 막히는 꿈. 토지와 농사, 토건업 등이 흙에 관한 꿈에 포함된다. 그 의미로는 적응력, 절제와 균형감각, 절도, 안정, 정신적인 정체 등이다. 물을 가두어 강무이나 호수, 큰 웅덩이가 되게 하는 꿈은 지성과 유연성 획득 및 안정된 정신상태, 재물 획득을 의미한다. 바구니에 흙을 잔뜩 퍼담아 집으로 가지고 온 꿈. 땅, 도지, 대지, 흙으로 불리워지는 것들은 모두 재산과 소유한 재산의 가치, 자신의 생활 수준 또는 육체를 나타내며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 또한 상징한다. 한편 남성의 꿈에서는 아내나 정부를 상징하기도 한다. 꿈 속에서 자신이 바구니에 흙을 잔뜩 파다마 집으로 가지고 왔다면, 이 꿈은 대길몽이다. 금전운이 대통하여 재물을 획득하거나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조짐이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흙이나 돌멩이들이 날아다녔던 꿈. 불가사의 한 일이나 희망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입니다. 발이 빠지고 걷기가 어려운 진흙길을 걷는 꿈.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라는 암시. 누군가의 시비에 모함에 빠질 꿈. 발이 진흙에 빠져 걷기가 힘든 꿈. 현재의 일에 무리가 따르니 재검토나 수정을 해야함을 암시. 발이 진흙탕에 빠진 꿈. 진흙에 빠져서 꼼짝 못하는 것은 병에 시달리거나 섹스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 흙을 해치자 해골이 나온 꿈. 자신의 성실함을 인정받거나 재물, 증서 등을 얻게 된다. 붉은 흙먼지가 불어오는 꿈. 뜻밖의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질병이 생긴다. 관제, 화재, 재난 등이 있다. 붉은흙선이 갑자기 생기는 꿈. 사회적으로나 국가방위상 불길한 징조가 나타난 산사태가 나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꿈 사는 희망과 소원 사업 조직 계급 인격 국가기관 사회단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산사태가 나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꿈은 자신이 원하던 목표나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하고 기반을 잃을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면 회사가 도산하거나 직장을 잃고 재물의 손실도 있을 수 있다 현재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하는 일에 허점이나 취약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보고 사업의 규모를 늘리지 않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스스로 흙을 나르는 꿈. 자신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신발 밑창이 떨어져 흙먼지가 들어오는 꿈. 집안의 우환과 질병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물 수가 있다. 신발이 진흙탕에 빠지는 꿈.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해주는 꿈으로 하던 일에 차질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주의의 방해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꿈이다. 신발이 흙탕물로 더럽혀져 곤란을 당한 꿈. 타인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 양말과 신발이 잔뜩 진흙 등으로 더러워진 꿈. 자신에 대한 주의의 평가가 나빠짐. 엉이 오리와 새끼 오리가 흙탕물에서 헤엄치며 다니는 꿈. 앞날이 광명하고 생활이 행복할 꿈입니다. 여러 곳에 흙더미가 쌓여있는 꿈. 문어발식 경영으로 여러 곳에서 사업 성과를 올린다. 많은 지원이 보인다. 옷에 더러운 흙이 묻는 꿈.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다. 옷에 진흙이 묻는 꿈. 본육을 치르는 애로나 망신수가 따르게 된다. 옷에 흙이 묻어 얼룩진 꿈. 자기의 주관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사상이 주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징조. 우물 바닥에 쌓인 진흙을 바깥으로 걷어내서 맑은 물이 고이게 하는 꿈. 장차 재물이나 이권이 늘어나고 가업이 번창하게 된다. 우물물이 흙탕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꿈. 집안 살림이 기울고 사업과 구하는 소망 등 장애와 곤란 등 말썽이 빚어지며 재물이 흩어지게 된다. 위장에 놓은 함정인 흙구덩이를 살피는 꿈 위장에 놓은 함정인 흙구덩이를 살피는 꿈을 꾸게 되면 불량한 자가 누군가를 구해주거나 정반대로 매몰차게 냉대하게 된다. 자기 자신이 흙에 파묻히는 꿈흉몽이다꽉 막힌 자기의 암담한 현실을 의미 자기 주변에서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난 꿈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유행병이 번진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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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변의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일이 있어서 멀리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주는 신몽의 일종. 자신의 몸에 진흙을 바르는 꿈. 남에게 치욕을 당하거나 어떤 부정, 비밀등과 연관된 문제나 곤란을 겪게 된다. 자신의 진바당의 흙 속에서 갑자기 한가닥 불꽃이 솟아오르는 꿈. 집안의 일이 생기거나 사업상으로 한 번쯤은 신문에 광고할 일이 생긴다. 자신이 흙에 파묻히는 꿈. 토지와 농사. 투건업 등이 흙에 관한 꿈에 포함된다. 그 의미로는 조국력, 절제와 균형감각, 절도, 안정, 정신적인 정체 등이다. 자신이 흙에 파묻히는 꿈은 운세가 벽장에 갇히는 것과 같이 전망이 어두워지는 것을 암시하는 흉조이다. 자신이 흙탕물에 빠져 죽음 직전에 간신히 살아나는 꿈. 모진 고생 끝에 천우신조로 못다한 일을 끝까지 성취하게 된다. 주위에서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난 꿈.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유행병이 번지게 된 진흙으로 옷을 더럽히든지 진흙에 옷이 잠기는 꿈. 자녀의 잉태나 분만에 장애를 겪게 된다. 진흙으로 옷자락이나 소매를 더럽히는 꿈. 본육을 치르는 애로나 망신수가 따르게 된다. 진흙이나 수렁에 빠진 꿈.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 않아 온경에 빠지게 된. 진흙탕길 힘들게 걸어가는 꿈. 병에 걸리거나 생활의 불편을 느끼게 된다.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져 옷을 더럽히게 되는 꿈.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져 옷을 더럽히게 되면 출산에 지장이 생긴다.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위다. 범법을 저질렀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지 않고 격려를 받게 됨. 진흙탕에서 물고기 잡는 꿈. 불법적인 일로 재물을 얻는다. 진흙탕에서 미끄러져 옷을 더럽힌 꿈. 임산부라면 출산에 지장이 생기고 일반인은 하고 있던 일에 곤란을 겪게 됨. 질퍽거리는 진흙길이나 가시밭에 부딪히는 꿈. 매사의 장애나 손실이 많고 소망의 성취가 어렵게 된다. 집안팎에 흙탕물이 고여 질퍽거리고 진흙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것을 보는 꿈. 사업상의 장애와 재물 및 이권의 손실이 발생되고 직장과 연관된 곤란과 낭패가 닥칠 액화의 징조이다. 천정에서 흙먼지가 떨어지는 꿈. 집안의 가운이 기울고 맹독한 질병이 침노하게 된다. 우한, 사고, 불길 등이 생긴다. 파놓은 흙구덩이에 빠지는 꿈. 한온 흙구덩이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가세가 기울고 질병에 걸리는 등 하는 일마다 불길한 징조다. 흑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